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체크박스 컴포넌트에서 특정 선택 항목을 숨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즉, 총 6개의 선택 항목이 있을 경우 3개의 항목만 목록에 표시하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나머지 항목을 목록에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지블 컬럼 속성은 숨김 여부를 판단할 기준 컬럼을 비지블 컬럼 펄스 밸류 속성은 숨기기 위한 비지블 컬럼 값을 지정합니다. SetVisibleColumn 함수는 특정 항목을 동적으로 숨길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입니다. 체크박스를 더블클릭합니다. 체크박스와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 1은 Name, Value, Type 컬럼을 포함합니다. 브라우저에서 확인하면 Name 컬럼의 모든 데이터가 표시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t y p e 이 o v e r s 인 항목을 목록에서 숨겨보겠습니다. 속성 탭에서 비지블 컬럼 속성 값은 타입으로 비지블 컬럼 펄스 밸류 속성 값은 오버시즈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현재는 모든 선택 항목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다시 로딩하면 타입이 오버시즈인 항목은 목록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시 프로퍼티 속성 탭으로 돌아와 비지블 컬럼 속성 값과 비지블 컬럼 펄스 밸류 속성 값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체크박스 옆에 트리거 버튼을 우클릭한 후, 온클릭 이벤트를 추가합니다. z b e s i b l e c o l u m n 함수를 통해 타입이 오버시즈인 항목을 숨기는 코드를 추가하고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한 후에는 모든 항목이 표시되지만, 우측의 트리거 버튼을 클릭하면 타입이 오버시즈인 항목은 사라집니다. 즉, 동적으로 타입이 오버시즈인 항목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오토컴플릿 체크박스, 체크 콤보 박스, 레디오, 그리고 셀렉트 박스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